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 편집이란 걸 해볼 건데요. 가 편집은 말 그대로 편집을 우선 미리 해본다 이런 뜻입니다. 어 우리가 지금 이 프로젝트 의 패널에서 네개 정도의 영상을 가지고 왔죠.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금 전체 씬을 한번 가 편집을 할 건데요. 나머지는 이제 인서트에 쓸 것들이구요. 어, 전체 씬에 있는 요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 같은 거 없이 마우스를 대고 왔다 갔다 하시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냥 볼수 있어요 빠르게 미리 보기로 할수 있는 내용 빠르게 미리 보기를 할수 있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클릭 같은 거안 해도 됩니다 어떤 영상인지 이제 볼수 있는 거고요 좀큰 화면으로 보고 싶으면 더블 클릭을 하거나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거나 아니면 창을 좀 닫을게요 자 클릭 앤 드래그 해서 여기 놓으시면 예, 소스 모니터에서 이렇게 지금 보고자 하는 어, 영상을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영상은요 이렇게 패널의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 좀 크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음,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모니터에 나왔으면 여기에 이 플레이어 바가 있는데요 플레이어 바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네, 여기 막 오디오 볼륨도 보이죠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면 어떻게 돼요? 예, 말 그대로 어, 영상을 이렇게 훑어볼 수 있는 기능이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플레이어 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예, 클릭 안녕! 너리찌찌TV의 테라예요! 이렇게 영상을 플레이하거나 오늘은! 멈추거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원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쭉 당겨 놓고 그려져 있는데요? 플레이를 할 수도 있죠 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어 일단은 영상은 뭐 찍으신 분이 본인이라면 어떤 내용들인지 뻔히 다 알지만 뭐 남이 찍어 놓은 소스를 편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영상물은 한번 쭉 훑어서 어떤 내용인지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 액터가 만약에 어, 전문 액터가 아니었다 그러면 중간에 뭐 실수를 하거나 실수를 해서 이제 컷을 하지 않고 조금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막 녹음 화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영상을 쭉 보지 않으면 어느 부분에 잘못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쭉 보시면요 <웃음> 뭐 짧으니까 한번 쭉 보세요 안녕 누리티티쯔티비의 채라예요 네뭐 발음도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여기까지는 잘 진행이 됐고요 오늘은 이거 아빠 건데 대신 내가 해줄 거예요 이제 뜯어볼게요 자 지금 이 아이가 어이 박스를 개봉하는 장면들이 쭉 나올 건데요 아무래도 아이다 보니까 이게 좀 서툴러요 그래서 그 서투른 걸뭐 그대로 쭉 보여주고 싶다면 뭐 틀어놔도 상관 없겠죠 영상에 포함시켜도 상관 없는데 잘못하면 보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좀 지루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편집을 좀 세부적으로 해야겠다. 그런 것들을 예, 영상을 보시면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예, 점점점이 예, 점점점이 아마 절, 절취선을 말하는 것 같고요. 자, 열심히 뜯고 있습니다. 자, 뜯었고. 자, 이제 알맹이를 꺼내고 있네요. 이거에요! 자 이제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자 여기까지 시간이 어느정도 지났는데 봉개가 그려져 있는데요? 네뭐 영상을 다 보여줘도 되구요 중간중간에 편집을 해도 되구요 이제 꺼내볼게요 자 이런식으로 영상이 쭉 흘러가요 자 이렇게 쭉 보시면 계속 개봉을 하고 이렇게나 있어요! 아이가 말을 할 때도 있고 말을 하지 않을 때도 있구요 왠지 화면 가까그 어 나는 그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돌려 볼게요 자 지금 이 부분도 나중에 인서트 영상을 넣을 부분인데 어, 카메라를 고정시켜서 한 앵글에서 찍다 보니까 화면 밖으로 이렇게 나 피사체가 나가버렸잖아요 그죠? 요 부분들은 나중에 어, 찍은 분이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을 캐치를 한 거죠 캐치를 하고 인서트 영상으로 요,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예. 여기 보면 구동신이라고 있는데요. 이제, 아빠와 같이, 어미야! 이런 식으로 몇 번의 플레이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걸 나중에 인서트로 쓸 거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요런 구동신도 쭉 들어갔다가, 완전 팔아요 이거. 그리고 이쭉 지나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영상이 끝날 무렵쯤이 있습니다. 그 무렵쯤에 가면 다음에 그 아빠가 티칭을 하는 장면이 잠깐 나와요. 뭐 봉지를 버리라든지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네. <웃음> 갑자기 끝내버리죠. 아빠도 좀 당황했네요. 갑자기 안녕하고 끝나버렸어요. 아이가 할 말이 없나 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아빠가 이제 뒤에 뭐라고 뭐라고 이렇게 약간 코멘트를 해요. 이거 딱 던지라고. 어? 어? 던져. 절로. <웃음> 어, 오늘은 여기까지 볼게요. 그래서, 음. 뭐, 다음에 또 재미난 물건 가져올게요. 빠빠이 하나, 둘. 오늘은, 음, 빠고 자동차를도아 봤는데요. 오늘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음, 다음에 더더더더 더, 더, 더, 더 재밌는 전작감으로 돌아올까요? 안녕.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요 끝에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필요 없는 부분들이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촬영을 시작하다 보면 촬영을 실제로 하다 보면요. 제일 앞부분하고 제일 끝부분에 어느 정도의 여유 분량을 이렇게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로 제뭐 전원을 키자 말자 바로 촬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원 키고 자, 레디 액션 하면 이제 그때부터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앞뒤 부분에 몇 초씩의 여유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필요 없는 예, 꼬다리에 해당하는 영상이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잘라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씬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잘라내서 가 편집을 할지 한번 볼게요. 안녕, 네트티 TV에 라예요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요. 예, 제가 문제라고 조금 문제라기보다는 이 잘라내야 되는 부분들을 쭉 뒤에 가서 아빠가 코멘트라는 부분 있죠. 그 부분들을 좀 걷어낼 거예요. 어? 자, 아빠가 똑스레요. 안녕! <웃음> 자, 이렇게 됐죠. 요 아빠가 에헤 하고 웃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쯤에서 안녕! <웃음>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잘라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안녕 하기 바로 1부 직전 안녕! <웃음> 자, 안녕이 이쯤인데 자요 부분에서는 마우스를 잡고 스크러빙으로 이렇게 당겨도 되구요 앞뒤로 당겨도 되고 아니면 좀더 미세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키보드의 좌우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클릭 클릭 클릭을 하시면 예, 1프레임씩 1프레임 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이 1초에 30장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한장한 한 장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걸 말해요 예, 저는 한이 정도까지를 일단은 쓸 거구요 그래서 기록을 좀해 놓겠습니다 여기 보면 마커라고 있는데요, M 키보드 M을 누르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요. 그냥 클릭을 해도 여기 부분에 이렇게 마커가 생기게 돼요. 이 마커는 나중에 이동을 하기도 되게 편하거든요. 이 마커로 이렇게 Shift 키를 누르고 스크러빙을 하면 마커에 딱 멈추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좀 편하게 어느 부분에 잘라내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 부분을 일단 잘라내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쭉 뒤에 부분까지는 음, 일단은 다 버릴게요. 일단 앞에 부분만 쓰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부터 여기까지만 쓰겠다라는 생각으로 예, 한번 잘라내 볼게요. 자 영상의 제일 앞으로 이동을 해볼 건데요. 자 제일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잡아당겨서 그냥 쭉 밀면 됩니다. 예, 제일 앞에 왔죠? 예, 여기서 부터쓸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시작 표시, 인점 표시하는 게 있어요. 키보드에서 I를 누르시도 되고요. 아니면 뭐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단축키를 쓸 때는 이렇게 지금 보면 한글이 돼 있는데요. 한글에서는 단축키가 안 먹어요. 그래서 영문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예, 누르시면 다시 이, 이런 것들이 단축키가 다 먹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종료는 이쯤에서 할 겁니다. 아까 전에 맞춰놨던 이 부분이 있는데 자이 부분에서 종료를 할 거예요. 이건 나중에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수 있으니까 대충 잡아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자 여기서 아웃점을 잡습니다. 자 클릭하셔도 되고 그냥 O를 눌러도 되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인점 아웃점 전체 영상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요만큼만 가져다 쓰겠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가져다 쓸 때는요 그냥 클릭 앤 드래그 하면 됩니다. 이 영상 쓰겠다 어디로? 여기 타임라인으로. 타임라인이 어, 쉽게 말하자면 재료를 배치하는 공간이거든요 클릭 앤 드래그 해서 그냥 여기 탁 놔두시면 놓으시면 그냥 저절로 툭 들어와요 그래서 어, 지금 영상의 제일 앞부분과 예, 중간에 잘라낸 부분까지만 들어오고요 뒷부분은 지금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거예요 예,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가 편집이에요 가 편집 필요한 부분들을 툭툭툭 대략 끊어내서 예, 인점 아웃점을 잡아서 대략 끊어내서 집어넣는 건데 제가 요거를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딜리트해서 지워버리고요. 자, 인점 아웃점을 대략 대략 잡아보겠습니다. I, 인점이죠. 뭐한이 정도 쓰겠다. 그러면 O, 하면 아웃점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클릭앤드래그해서 자 여기 잡아당겨서 제일 앞에다가 탁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또 중간에 이 구간은 필요 없고 여기랑 여기랑 또 써야지 그러면 다시 인점 잡고 이쯤에 와서. 아웃점 오 눌러서 아웃점을 잡고 그냥 클릭앤 드래그해서 여기 이렇게 또 갖다 놓으시면 중간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제 걷어내고 툭툭툭 끊어서 편집을 할 수가 있겠죠. 자또 여기가 필요하다 그러면 인점 잡고 여기가 필요하다 아웃점 잡고 집어 넣으면 돼요. 집어 넣을 때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프트 키를 잡으면 항상 락이 걸려요. 탁탁 걸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여기 보면 영상. 이 영상 클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파일이었는데 잘라내서 여러 가지의 클립으로 만들었는데, Shift를 누르면 이, 당, 이 경계면에 탁탁 이렇게 스냅이 걸려요. 정확하게 스냅이 안 걸려지면 이렇게 중간에 비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는 블랙 영상으로 나와 버립니다. Shift 잡고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삼각형 같은 게 보일 거예요. 정확하게 스냅핑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끄트머리에 요음 이 마커를 정확하게 위치를 시키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이까지 인아웃점을 잡은 거를 클릭 앤 아니, 드래그해서 집어넣는 방법도 있다고 했지만 여기 보면 그냥 삽입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탁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또 자동으로 여기 끝에 잡혀 있습니다 아까 클릭 앤 드래그를 했을 때는 이게 자동으로 안 잡히는데 네,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인점 잡고 이만큼 아웃점 잡아서 쓰겠다 그러면 다시 얘를 탁 클릭을 하면 탁탁탁탁 계속 이렇게 배치가 되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편집을 하다가 이 중간쯤에 뭔가를 집어넣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볼까요? 이 영상에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를 여기 사이에 넣고 싶다. 그럴 때는 자, 또 쓰고 싶은 영상의 인점과 아웃점을 잡아서 여기 사이에 밀어넣고 싶잖아요. 예, 그때 여기 보면 아이콘 자체가 삽입 인서트라고 돼 있는데 단축키는 마침표로 써요. 예, 쉼표로 쓰는데 뭐 단축키는 나중에 외우시면 되니까. 얘를 누르면 이 아이콘의 모양대로 이 영상이 지금 이 클립이 그죠? 한 덩어리로 지금 묶여 있거든요. 그런데 요 마커, 이 현재 위치 표식이라고 부르는 이 마커가 여기쯤에 딱 있어요. 이 화면에 예, 얘를 누르면 이 클립을 이 부분에서 쪼갠 다음에 사이에 집어 넣어요. 그래서 인서트라고 하죠. 영역이 너무 작으니까 잘안 보이니까 제가 아웃점을 좀 길게 잡을게요. 아웃. 그래서 이만큼의 영상을 이 사이에 집어 넣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부분이 들어가죠. 플레이 한번 해 볼까요? 여기서 이거 여러분도 사보세요. 완전 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집어 넣잖아요. 그래서 인서트 편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가편집 일종입니다. 그 다음에 어, 바로 옆에 보면 덮어쓰기라고 있어요. 이건 오버랩, 오버레이 혹은 오버랩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단축키가 마침표고요. 말 그대로 내가 인점과 아웃점을 잡은 이 영상의 길이만큼 실제 이 길이만큼을 여기 지금 이 부분 있죠. 현재 위치를 표시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이 영상의 길이만큼을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전에는 잘라서, 뚝 잘라서 뒷부분을 밀어내고 사이에 끼워 넣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덮어버리는 영상입니 이게 오버랩, 오버레이 편집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예, 좀잘 활용을 하시면 영상 편집을 좀 수월하게 할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이거 잠깐 지우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전체 씬으로 돌아가서 자, 제가 아까 필요한 부분이 제일 처음이라 그랬죠? 인점, 그리고 여기쯤이었거든요. 예, 여기 좀, 이 마커가 있는 지점이 예, 이쯤에 갈 거예요. 이쯤에 가서 아웃점 5를 잡고 자 여기서 예 여기다가 지금 이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영상의 처음은 0 0초 여기에요 예 마우스로 현재 위치 표시기를 앞으로 쭉 끌어들여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맞춰 놓으시고 자 지금 이 상태에서는 클릭 앤 드래그 해서 여기 놓으셔도 되고 얘를 넣어도 되고요 얘를 넣어도 돼요 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탁 밀어 넣으면 필요한 만큼 쫙 들어갔죠. 예, 여기 이렇게 해서 가편집이란 걸 한번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자 다음 번 강좌로 또뭘 하는지 한번 따라서 해보죠. 영상 편집이란 건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숙달을 해야지 어렵지 않다라는 전제조건이 있지만요.